안녕, 난 김태형이라고 해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이러고 있지. 밟아 그때 심하게 물어가지고 응. 약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. 응. 아 병원에 안 가고 약국으로... 응. 아, 이 정도는 뭐견디십니 <웃음> 어디 물렸어? <웃음> 손? 아니 발에 물렸어 살이 물렸는데 피가 막 났었거든요. 어... 근데 뒤에서... 그거뭐 봐, 대박이야! 네. 이 세게? 두이여뭐뭐 응. 그뭐 드릴 건 없고 네 생일 축하해요 <웃음> 고맙습니다. 자, 이쪽으로, 네, 대장을. 해... 불같지않아요 cool 네, 치아! 드라큘라! 똥! <웃음> 극동 극동! 극동! <웃음> 극 병기! <웃음> 있는 노래 선물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맛보기로 한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아 네. <웃음> <좋아. 웃음> 어, <좋은 노래. 웃음> <웃음> 어, 그래서, <목소리가> 거기서 얼굴을 한쪽으로볼래 아, <웃음> 와! 왜 <웃음> <웃음> <웃음> 힘금내 이제 어,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네 어허... 어, 방금 소개해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브가 고등어 <웃음> 하다 궁기는 내가 써. 어요 에이, 해음 아, 이거 라인더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지, 좋지? 좋지? 좋아. 좋아 이거야 이거 좋네 <웃음> <웃음> 야, 너무 야, 귀엽다. 야, 야. 참, 참, 참 응. 아, 몇 년이 지나도 이거 밖에 못 신나는 게. 아직... 브루크. 브는크브캐릭터루크브루 브루크. 브루크. 브루크. 브루크. 브루크. 브루크. 브서하 네, 자, 오류 보면서 예래서차아아아아아아아아 yes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진짜. 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<진짜 웃음> <웃음>